One, two, three, four. y a h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a s it old? y e a h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So a s it old? y e a h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Does it old? Well, Yay,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d so s it old? Yay, yeah, your heart. Adier 우선 제가 요즘 정말 자주 먹고 있는 딸기를 구매했어요. 가지로는 이번 주에 솥밥을 만들려고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고 간단한 반찬도 만들어볼 거예요. 집에서 수제 피클도 만들어보려고 콜라비 구매했어요. 이거는 비트인데 피클에 들어가면은 색이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것도 피클에 넣어서 먹으려고요. 제가 밑반찬 중에서 진미채볶음을 엄청 좋아해서 이번 주는 그것도 반찬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항상 구매하는 계란이에요. 방울토마토는 간식으로도 먹고, 샐러드에도 넣어먹으려고 구매했어요. 레몬은 피클에 넣으려고 구매했고, 아보카도는 과카몰리 만들어 먹으려고 구매했어요. 이거는 소고기 다짐육인데, 가지솥밥 할때 같이 볶아서 넣으려고 샀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해화당 명란교자인데 제가 만두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명란이 들어있기도 하고 이게 후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샀어요. Thank <smart noise> you. Thank <laughs> you. It was a cloudy day, stuck in the traffic jam, I swam down the busy street. on e o t e r I'm watching <susurrug> an old time movie Follow the clouds go bright And drift out the sky Things never fit to place If you stay so uptight Just drop off your pretense, watching a new time movie follow the class of 9